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0년에 가을이 왔어요 저도 작년 이맘때쯤 한 9월, 10월쯤에는 핑크 뮬리를 보러 갔었는데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힘들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딱 에뛰드하우스에서 방구석에서 핑크 뮬리를 즐길 수 있도록 뮬리로맨스 시리즈를 출시했어요.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에뛰드 제품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뮬리 시리즈를 리뷰해볼 겸뭐 여지껏 제가 리뷰해보지 못했던 제품들을 리뷰해볼 예정입니다. 제품 몇몇 개는 에뛰드에서 이제 단순 선물을 받은 거고 또 몇몇 개는 제가 궁금해서 직접 구매를 했던 제품들이에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솔직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짜잔! 디즈니랑 콜라보한 제품들이에요 요 틴트 다섯 개는 선물을 받았고요 젤리 밤하고 브러쉬랑 블러셔는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페이스 제품이고요 쌈쌈 젤리풀 블러밤은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의 페이스 밤이에요 코렉팅 컬러 3가지와 페이스 컬러 4가지에서 총 7가지 컬러가 있고요 제형이 너무 신기해서 구매를 했어요 메쉬망 안에 젤리가 뭉쳐진 것 같은 모양이에요 꾹 눌러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양이 많이 나오지 않고 누르는 만큼 적당량 사용할 수 있어요. 또 탄성력이 있어서 피부 굴곡을 잘 메꿔주다 보니까 이제 요철 피부 분들에게 좋아요. 바를 때 가볍게 밀면서 발라주고 마무리로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면서 발라줘야 돼요 커버력이 있는 제품은 아니어서 파운데이션이라기 보다는 조금 가볍고 약간 톤업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마스크에 묻는 것도 별로 없고 촉촉하면서 자연스럽게 발려요 단이 제품은 피부 좋으신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피부 좋을 때 얘를 사용했을 땐 꿀 이러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요즘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밀면서 바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별로였어요. 피부에 뭉치는 것도 있고 트러블 난 곳에 각질이 일어나면서 더 가려지지도 않고 좀 하얗게 일어나면서 안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상태가 좋을 때만 바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썸썸 시리즈는 종종 50%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시는 것좀 추천드려요. 다음은 바로 이 너무너무 귀여 뽀짝한 젤리모스 틴트입니다. 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그네를 이렇게 타고 있는 모양인데 이 패키지는 원래 판매용이 아니어서 이렇게는 구매를 할수 없으시고요. 단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얘가 오 쪽이 용기여서 아무리 밀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생동감을 주려는 의도여서 안에 추 같은 게 들어있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에는 솔직히 조금 짐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케이스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색상은 오렌지, 레드, 레드, 핑크, 플럼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무스처럼 부드럽게 발리고 발색도 선명하게 잘 돼요. 픽싱도 굉장히 빨라서 빠르게 그라데이션 시켜줘야 자연스럽게 발려요. 발랐을 때 마무리감은 보송하긴 한데 저는 조금 건조한 느낌은 있었어요. 그리고 팁이 굉장히 짧아서 사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어디다 바르는지는 잘안 보여요. 약간 그런 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특유의 블러 느낌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자꾸 손이 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블러셔랑 브러쉬입니다. 제가 러블리 쿠키 블러셔는 리뉴얼 되기 이전 컬러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애정하는 블러셔예요. 그 레몬 마카롱이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구경을 갔다가 디즈니 콜라보로 이 컬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가져왔죠. 사실 제품은 똑같고 케이스만 다른 건데 디즈니 콜라보다 보니까 원래 제품보다 천원더 비싸요. 제가 가져온 컬러는 라벤더 레몬 마카롱 컬러고요. 기존에 라벤더 시폰 케이크가 없어지고 나온 제품이에요. 레몬 마카롱이 훨씬 흰기가 돌고 연보라에서 연분홍빛 사이 컬러고 라벤더 시폰 케이크는 펄이 섞인 보랏빛인데 흰기가 적고 탁한 느낌이 살짝 있어 화사한 느낌의 라벤더는 아니에요. 브러쉬는 미세 스팟이 그려진 제품이에요. 안에는 굉장히 미니미니한 사이즈의 브러쉬와 이 브러쉬망이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손이 조금 큰 편이긴 한데 딱 브러쉬는 제 엄지손가락 사이즈만 해요 그래서 파우치에 들고 다니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예요 모두 굉장히 부드럽고 풍성해서 자연스럽게 바르기 좋더라고요 제가 아까 블러셔 바를 때는 사용 방법을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랐는데 얘가 이렇게 굴리면서 발라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특히 이 브러쉬망이 같이 들어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브러쉬망에 손가락을 끼운 다음에 저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넣거든요. 조심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반대로 브러쉬가 망 사이에 빠져나오는 경우에는 브러쉬 모가 망가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면서 보관하셔야 돼요. 다음은 바로 글라스 로즈 틴트입니다. 제가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갑자기 유리알 광택 틴트에 꽂혀가지고 바르고 다녔었는데 딱 에뛰드에서 글라스 로즈 틴트를 출시를 한 거예요. 아, 또제 마음을 어떻게 딱 아시고 거기다 또전 색상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입자마자 아, 뜯어서 발랐는데 아,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도 제가 바르고 있어요. 이거는 하트비트? 어, 컬러도 물먹은 듯한 이런 느낌의 색상들이고 광택도 오일 바른 것처럼 탱글탱글한데 이게 막 머리카락이 붓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아니에요. 누드 컬러랑 포인트 컬러로 색상이 다양해서 베이스로 바르고 그 위에 쨍한 컬러를 덧발라도 예쁘더라고요. 글라스 루즈 틴트는 바른 지 얼마 안 돼서 얘가 입술 위에 픽싱이 됐다는 느낌이 딱 와요. 근데 얘가 지속력이 좋긴 한데 착색이 엄청나요. 팔에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아직도 안 지워질 정도로 착색이 굉장히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 입술 안쪽에만 남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 상태에서 그냥 그 위에 덧발라도 얘가 막 뭉치고 지저분하게 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발랐던 상태 그대로 다시 발려요 제가 이런 유리 광택의 틴트는 롬앤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롬앤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롬앤의 글래스틱 워터 틴트는 입술 색상이 비치면서 좀더 투명하고 맑게 올라가는 타입이라면 에뛰드 글라스 블라스 루즈 틴트는 발색이 훨씬 강해요. 투명한 느낌은 가지고 있는데 본연의 색감 표현이 더 확실한 느낌이에요. 롬앤이 여러 번 덧발라야 나오는 컬러가 블라스 루즈 틴트는 한 번에 그냥 표현이 싹 돼요. 그래서 약간 취향 따라서 선택해서 바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바로 뮬리로맨스 시리즈입니다. 뮬리로맨스는 섀도우 팔레트, 그리고 싱글 섀도우, 베러 립스토, 그리고 디어 달링 워터 젤 틴트로 출시를 했어요. 이 팔레트만 올라와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나머지 제품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선물을 받은 거라서 인스타그램 감성으로 이렇게 팔레트랑 립두 개랑 이핑크뮬리글라스 한송이랑필름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매번 느끼는 건데 에뛰드는 패키지가 미쳤어요. 이렇게 판매를 해도 진짜 잘 팔릴 것 같은데 이건 또 이제 판매용은 아니에요.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뮬리로맨스 팔레트는 전체적으로 톤 다운된 핑크 컬러로 로지핑크와 코랄핑크가 적절하게 섞여 웜톤, 쿨톤 따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구성도 베이스, 중간 컬러, 라이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 글리터 이렇게 다양해서 좋았어요. 발색도 선명하고 부드럽게 잘 되고 가루날림은 조금 있습니다. 저는 한쪽은 로지핑크 한쪽은 코랄핑크를 사용했고요. 확실히 비슷한 듯 한데 색감이 달라요. 그냥 이렇게 컬러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차분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에뛰드가 팔레트를 내면서 싱글 섀도우로 같이 내더라고요. 팔레트로 구매하기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싱글 섀도우로 골라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베러 립스톡입니다. 뮬리로맨스는 둘다 벨벳 타입으로 나왔고요. 어, 원래 총세가지로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 벨벳 타입이라서 뻑뻑하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발려요. 그리고 입술도 굉장히 가볍고 편안해요. 각질 부각은 사바사긴 한데 어, 저도 각질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긴 한데 바르기 전에 립밤으로 좀 불리고 물티슈로 정리를 해주고 바르면 괜찮았어요. 그리고 케이스도 이게 뮬리로맨스 한정으로 나와가지고 일반 케이스랑은 조금 달라요. 우선 뮬리가드는 따뜻한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고 색상이 있는 편이라 여러번 덧발라서 단독으로 발라도 예뻐요. 핑크 그라스는 훨씬 채도가 있는 흰기가 섞인 핑크 컬러예요 이번 베러 립스톡 세가지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쿨톤에 가깝지 않나 생각돼요. 전체적으로 뮬리로메스 시리즈가 가을을 겨냥한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막 너무 웜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웜반쿨반 느낌이라서 톤 상관없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뛰드하우스 신제품들을 다 리뷰해보았습니다. 오늘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